오늘은 이제 마늘, 그 짱아치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. 이거 2 5개예요 깨끗하게 까가지고 씻었어요씻어서 내가 차곡차곡 담았네요. 이 병에 맞친이라고딱 25개 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25개, 한 30개 깐 거고. 까서 이것도 씻혀서 이렇게 담아놨네요. 여기에내가 물을 부서서 딱 따라보니까 또 계란컵으로, 어, 7개가 나왔어요. 그래서 물 5개, 식초 한 컵, 설탕 한 컵, 그렇게 넣을 거예요. 가서 설탕 한 컵. 뭐, 식초를 끓이다면 넣어야 된다는데, 이게 끓일 때 넣어도요, 다, 다 신맛 나요. 한 소금은 한, 한 60ml 정도? 60ml 정도가 딱 맞아. 너무 짜면 안 되니까. 그래서 불을 끓이고, 이건 하얗게 담을 거예요.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 조금 더 넣을게요. 그 종이컵으로 요한컵 아니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들어갔어요 불 끄고 국물이 좀그 미나리 식초가 들어가서 국물이 좀 불그스름하네 좀 모자라니까 소주를 반컵 부어줘야 되겠네 결국은 늦는 넣는다 안된다는데 <웃음> 소주 넣었어 이거 이렇게 하고 한번 끓여야 되니까 국물이 좀더 많아야 되는데 이제 숨죽으 이게 좀 줄어들거든 여기는 네컵 어, 정도 부으면 어, 되더라고 물두 컵에 간장 액젓을좀 넣어야 돼 맛있어 카비 한컵 마늘은요 식초가 좀 많이 들어가도 이게 마늘이 독하니까 딱한컵 정도 달게 이거 또 끓었어요 다 식어서 이제 붓게요 아, 이거는 물이 충분하네 또 이게 내가 잘못맞히나봐 딱딱 맞아 다부숴보고 이거는 눌러서도 없고 이렇게 놔둬야 돼 그냥. 이제 이게 좀 절거지면은 밑으로 가라앉더라고. 요거는요 이제 물이 딱 적당히 맞았는데 이거는 물이 좀 모자랐잖아요. 근데 예좀 이게 병에 따라서 물은요 좀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맞추려면은 한물 다섯 컵에 식초 두컵 넣어도 되고 설탕 두컵 넣어도 되고 그래요. 근데 여기 소주 여기는 소주를 꼭반컵 정도 넣줘야 어돼 왜냐하면 이거는 골반지에서안 안끼는데 요거는 이 마늘 껍질이 있어서 또 골바지가 낄지 모르니까 소주 두 바, 반, 반컵 정도 더 넣어줘야 돼요 이래요 지금 마늘 이거 짜가지 담은지가 5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, 다, 숙성 다된가정까지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빨리 숙성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쯤 이게 내가 보여 드리려고 예. 이게 지금 숙성 된이라고요 이 방울이요 서서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소금에다 한 거고 요거는 이제 간장 간장 이렇게 지금 이거 누를 이거 누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이거 약간 약간 새콤달콤하고 요거는 신맛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이제 익으면은요 이게 물이 좀 탁해져요 그럼 그럴 때한 번쯤 데려, 데려서 식혀서 보세요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숙성이 완전히 다된 다음에 마늘에서 아린맛이 없을 때 그때 드시면 돼요. 제가 소주를, 저번에 조금 물이 모자라서 소주를 조금 부었는데, 소주, 마늘은 소주 안 부어도 상관없어요. 근데 내가 물이 좀 모자라서 소주를 좀 부었어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